수리, 야 헤드릭스 뭔데? <웃음> 야 이거 먹어 헤드릭스네! 야! 지난번에 천만 원 티사고 여러분 백만 원 나눠주면 기억나죠? 이번에도 백만 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아 놀랍게도 오늘 세계 주인공은 바로 부식 헤드릭스입니다. <웃음> 자 거의 60일 동안 매일같이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어요 고인특집 부식 캔드릭슨 기원 60일차 이쯤 되면 제가 이 분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되겠다 사실 고인이 아니에요 쓰인 적이 없거든 근데 최초의 일마 등급표가 되게 높게 평가가 됐었습니다 특히나 그게 그때 일본에서 처음으로 좀 고평가를 받으면서 잘못 전달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석인데 그래서 이렇게 또 해주셨네 고인특집이 아니라 낭만특집으로 해달라 <웃음> 고인특집 해주자 어, 그때 지금 그래도 등급표 1위 찍고 이랬잖아 그 영광의 고인이다 어. 근데 이 말을 내가 100렙을 가야 돼? 야 진짜?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? 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니, 형도 이거 많이 없어 지금 나도 g p 올려야 된다고 아, 야, 야, 이게 뭔지 자한다 야. 야, 잠깐만요. 아, 이거 참. 우리가 95레벨을 하자. 야, 벨모스한테 이걸 쓰는 사람이 아닌데, 이게. 원래. 자, 우리 핸드릭슨. 야, 너 영광으로 아라이 자식아. 어? 자, 부식 핸드릭슨. 1 0 0렙 도달합니다. 야, 형 물약 없어. 대충 빨리 1 0 0렙 해, 임마. 어, 이 자석 봐라. 이이마 이게 이, 이, 지금 네가 인마 지금 눈치가 없지 물약을 몇 병째 먹었어 지금. 야이 마지막에 초대성공 이거 진짜? 야 그냥 이렇게 된거형 옷도 좀 입혀줄게 뭐 입을래? 어 이거 좋네. 어, 그래. 약간 순정 느낌으로 가자. 간지 나는 해줄게 이거 해라. 번쩍번쩍 빛나는 칼이. 좋았어. <웃음> 야 미남인데 이마 알고 봤더니 이거 훈남이네. 어. 자 그렇게 준비된 덱이덱입니다 야, 투급이 이게, 자석이 이게, 아, 아 미안하다. 니거 아, 네 야, 있잖아, 이거. 멋진 거, 장비. 오, 투급 거의 38만에 달하는데? 100년에 배볼 만한데? 아, 예. 따라하면 안 돼. 따라하면 안 돼요. 자, 결투에 아, 들어가고, 야, 마신덱을 바로 만나네. 가능할라나, 이게? 투급차좀 나니까, 야, 어떻게 해볼 테니까, 니네 오늘 멋진 모습 한번 해봐봐. 어, 일단은 제일 지켜줘야 될거 아니야, 아니. 심지어 다이애인 봉 돌리는데 근타를이마한테 넣어놨어. <웃음> 네가 혹시 몸이 약할까봐, 임마. 불 붙이고. 야, 임마, 기억나죠? 마, 점화 붙일줄 한다. 촥! 어? 3,700에. 점화. 토토토토토, 어? 잘했어, 핸드릭슨. 너는 음. 불만 붙여라. 알았지?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. 핸드릭슨한테 맞아가지고 불이 붙었으니까. 뭐 자존심에 스크래치도 좀 있고. 시가 봐. 어? 자, 다이앤잘 견디고 있어. 근타르가 안 들어있어요, 금요 근타르가, 어, 니가 한대 치볼래? 흡혈있다, 임마, 흡혈있어요. 8100이라고? 자, 와요, 빡! 하고, 아, 죽지 말지. 야, 니 오늘, 착! 야, 요걸로 오늘 피니쉬 한번 했어야 되는데. 괜찮아, 기죽지 마. 오늘 하이라이, 하이라이트 꼭 만들어줄게, 형이. 우리 다이안 돼. 우리 다이언한테 컨트을 눌러줬어야 되는데. 야, 이거 어떡할 거야? 핸드릭스나, 너 이거 어떡할 거야? 아하. 인, 야, 있네. 야, 너불 붙이라고 했더니, 현식이 있네가. 핸드릭스나, 니가 하는 게 뭐야? 아, 니가 하는 게 있지. 우리의 추억을 자극하고 있다. 어. 이게임 처음 시작했을 때그 묘한 추억이 때리지 마. 봐봐좀 진짜 아파 죽게. 우리 핸들릭스좀비좀 살려주자. 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만들어졌는데? 야 이거 어떡하지? 아... 이거 어떡하냐면요. 어떡하지? <sil cheating>? <respect>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, 여러분. 홀 카운터! 자, 못죽이고요 푹! 12,000. 핸드릭스나 형은 네가 그렇게 진지하게 싸워주는 모습만 봐도 괜찮아. 그것만 해도 너무 행복했고, 어. 아니, 아니, 아 영상 끝나는 거 아니야, 여러분? 갑자기 내가 너무, 너무 마지막 손절 치는 것 같았지? 아니야. 우리 핸드릭스한테 기회를 더줍봅시다 예. <웃음> 괜찮아, 어. 자, 어, 그래도 또, 깜빡, 놓친 게 있어요. 지금, 우리, 어, 핸드리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. 아군 턴 시작 시 자신의 회복률이 10%씩 증가한다. 재생률이 아니라 회복률. 아, 못본 걸로 하고, 잠깐만. 못 들은 걸로 하세요. 불을 한번 붙이고요. 툭! 만 오천. 봤죠? 자, 이번에 불붙는 데다가, 불을 더 붙인다. 꽝. 와. 깍두기 비워주기 진짜 힘드네. 꽉꽉꽉. <웃음> <목소리> <빠광왕. 목소리> 자, 핸드리슨 우리 자, 근타로 들어있어요. 안 죽습니다. 도토토토. 와. 사람인 것 같아요. 랭업 해가지고 제대로 뛰치는거 보니까. <웃음> 좀 봐줘봐봐, <봐주마> 씨. <웃음> 자, 안 봐줘도 돼요. 자, 우리 패가잘 떴네. 패가잘 떴네. 핸드리슨아 보고만 있어. 괜찮아. 너 <목소리> 형 진짜 <목소리> 너 구박 안 할게. 빠바박. 꽉꽉꽉 한번 들어가고요. 자 지금 두 장이다 이건 어떨까? 뽀뽀뽀뽀뽀뽀 쓰고 뻥! 오케이? 이건... Okay? 봤나? 고고고고 야, 핸드리스 이제 구경하고 있는 거 봐봐. 대부터 제가. 어 핸드리스는 피니쉬 한번 합니다 이번엔 핸드리스 피니쉬 한번 주세요 어, 야 핸드리스는 죽으면 피니쉬 못 준다 살아라 죽는 거 아니야? 어? 야, 큰일 났다 어, 사람 맞는 거 같아 진심이야 지금, 지금 지금 진심이다 핸드리스한테 핸드리스는 하이라이트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자 우리 하이라이트 겸여하게 씁시다 민주차님 겸여하게 자 갑니다 팍! 팍! 우와! 야 핸드릭슨이! 야 핸드릭슨 뭔데? <웃음> 야 이거 봐, 어 핸드릭슨이! 야. 오케이 자 우리 핸드릭슨 미칩붙다니까자또마신덱기네오 아, 36만 마신덱기다 이거는 이거는 안될것 같은데? 야, 우리 핸드릭슨 궁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? 어? 핸드리슨 궁 한번 쓴다 오늘 이기든 지든 그건 이미 이제 노내고 오 핸드리슨 패잘 띄고 있어 너할수 있어 자, 핸드리슨 궁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나는데 자 다이앤 견뎌줘야 돼요 일단 패를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자, 끄다 자, 끄다 크필까지 하면서 흡혈하면서 그지 피 조금 깎였어 아팠 또 우리 핸드릭슨 아팠 또2300 어? 흡혈 봤죠 핸드릭슨 궁 만들었다 이제 난리 났다 이제 진짜 큰일 났다 너 진짜 다 죽었다 진짜 어? 야, 단일 흡혈 800사진 이게 궁이 맞나? 이게 궁이야? 굉장히 사람 아니겠죠? 사람이면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 핸드릭슨 궁이라니 사람인가? 얼티브 때리네 궁이 여기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안줘 우리 핸드리슨한테 관심 좀 주, 주세요 우리 핸드리슨이 지금 구멍을딱 겨누고 있는데 왜 아무도 관심을 안줘자 우리 형님 사자만 좀 기스만 좀 내주시고 핸드리슨 되겠네 이거 어? 어 단단하다 야 핸드리슨아 피니쉬 한번 갈래? 그럼 죽어라 그, 빵! 야 5만 6천인데야 <웃음> 핸드리슨아 어, 먹어 저거 어떻게 하지? 차단이구나 전당했나? 이거 언제? 아차단 걸었지 전마가. 괜찮아 괜찮아 우리 핸드리슨 붕도 받고 어? 이제 결판을 내자 아이고 사람인가 봐 핸드리슨한테 관심을 안줘안 아, 어, <웃음> <웃음> 저기요 지금 이렇게 위협적인 인물이 옆에 있는데 왜 관심을 안 줘요? 저칼봐 칼이 봐 반짝반짝 빛나는 굉장히 딱봐 누가 봐도 주인공이잖아 이 친구가 아... 안 되나? 운타버려. <웃음> 촥. 8,400. 이런 데 구경 쉽잖아요, 여러분. 좀 굉장히, 굉장히 좀 귀한 장면이지 않았나. 자, 우리 핸드릭슨 몇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핸드릭슨이 또급혈 그리고 뭔가, 음, 와! 드디어 핸드릭슨한테 관심을 주셨어. 핸드릭슨 너 뭔지 모르지만 내 맞아. 어둠, 어둠이 변했고 아, 핸드릭슨 안 죽을까 봐. 와 이거 봐 긴장하셨잖아 그죠 핸드릭슨이 혹시라도 궁을 견디면 그 얼마나 모욕쟁이겠어 그냥 궁을 견딘게 모욕쟁이야 그래서 한대더 쳐가지고 어둠 해가지고 잠식시켜놓고 핸드릭슨의 위험한 존재를 빨리 꺾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된거지 이게 뭔 개소리야 해줬다 형 해줬다 이제 형 됐지? 소원 들어드렸어요?